여기 와, 근데 크기가 진짜 커요. 와, 이 정도 크기면. 7야 7? 네, 최소 7이랍니다. 치, 최소 7cm. 와, 진짜 커요. 어, 엄청 우라한 그런 자체를 꿈고 있습니다. 와, 광도 엄청나는데요, 이게? 오, 와, 멋지네요. 와, 방금 따끈따끈하게 이제 키론, 코어스 장수풍기이 날라왔습니다. 와, 관장님이 근데 장각 날라와야 된다고 했는데. 장각이 날라와 졌네요 와, 근데 진드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보시면 막 진드기가 막 있고 크 진짜 예쁩니다 한 이거 한80 80 정도 80에서 90 사이 일것 같은데 어쨌든 진짜 예쁘네요 역시 이건 언제 봐도 예쁩니다 와 지금 아, 아스타 아코이데스 아스타 코이데스 라고 이제 두 점박이 원화종 우리나라 두점박이 가슴벌레는 네. 로스부콜스 아. 아스타 코이데스 랑카르디 이거는 아스타 코이데스 원화종 국내에 있는, 아, 이, 국내에 있는 개체는 이제 아종이고요 이 개체가 이제 원아종 본래 본체라고 볼수 있죠 이게 와 진짜 근데 이것도 야 여긴 오리지널 오리지널 네 오리지널, 오리지널. <웃음> <웃음> 진짜 여기 있는 개체는 하나같이 다 예쁘네요 좀 맛있는 건제거예요 콜라 야 대형 개체라서 더욱 예쁜 것 같습니다 아저본래형 그 이름이 뭐죠? 카나리콜라투스 카나리콜라투스라는 이제 가위사슴벌레 사슴벌레입니다 여기가 특산인가요? 아. 네 할리문산의 특산종 아주 예쁩니다. 이 가이는 또 처음 보네요 여기 와서 오 많습니다. 오 큽니다. 아 카나리클라스 원화종이라고 하네요. 야 앞다리가 하나 없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예쁩니다. 이야 색깔도 엄청 예쁘고요. 음. 아, 살짝 잔털도 있는 게 주베리하고 비슷하네요. 잔털이 있는 건. 이야, 여기는 이제 코카스 장각이 날라왔습니다. 이야, 코카스 이거 한몇 미리 될까요? 이거? 한 70, 아 97. 97, 아, 97 정도. 90에서 100 사이. 와, 아주 큽니다. 105? 요 105? 105? 오, 105? 아, 멋집니다. 제 손바닥이 한 요만한데. 손가락보다 훨씬 크죠 이제?